2일차입니다. 두 번째 시간. 아, 오늘도 왔습니다. 몸을 좀 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거 귀엽죠? 여기 이렇게 필라테스 아, 네, 네. 할때 신는 양말인데 아, 뒤에 보면은 아, 네, 런게 있어요. 미끄럼 방지. 손에껴도 되겠네요, 쌤 이거? 손에껴도손껴도 아, <웃음> 아, 되겠네요. 그, 그 핸드워머. 어, 핸드워 아 핸드워머 같아요. <웃음> 어떻게 어. 그렇게 할까? <웃음> 그 발이 깨끗하시면 손에다.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일단은 어지 발목 먼저 돌려 주시. 그리고 닫으면서 팔을 위로 올려볼게요. 팔을 위로 올릴 때는 형각이 더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형각을 조금 만닫는 데에 포커스를 두실게요. 네. 다시 마시고 팔수평가지요다 음. 내쉬면서 형각을 닫으면서 위로 올려시게요 그렇죠. 이때 어깨 너무 으쓱 올라가지 않게 견갑 아래로 계속 내려주시고요. 다시 마시고, 셋, 입고, 후 내쉬면서 올려주시고 라면이랑 왜 먹었는가?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혹시나 갑자기 한 걸까요? 어, 그냥 네. 막 던져주시면 될 같아요.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한번 호흡만 해보실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네. 호흡 크게들이마셔서 항상 옆으로 뒤로 늘어난다는 느낌. 네. 애기들 아니야, 애기가. 왜 큰일 는데 자, 마시고, 그렇죠. 내쉬면서 효과를 조여보시고요. 그렇죠. 여기서 손을 가슴 앞에 꽃바구니 하듯이 모아하게 이렇게 둥글게 놔주시고요. 그 지금 발 닿아있는 그 상태에서 꼬리뼈를 둥글게 말아서 여기 요추 부분만 둥글게 말아서 뒤로 하, 내려갈 건데 등은 계속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얘를 하려면 아랫배, 골반 쪽과 이효과을 둥글게 말아서 아랫배 더 둥글게 말아서 그렇죠. 꼬리뼈만 둥글게, 그렇죠. 여기서 조금 하소포로 가볼 거예요. 마시고 준비 똑같은 동작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쉬면서 보고 아래쪽부터 말아서 등독에 등독에 자 거기서 한번 마시고요. 내쉬면서 자 이번에는 완전히 가게 거요 내쉬 신은 꼴리뼈에서 하나씩 블록하키듯이 키 커진다, 키 커진다, 키 커진다, 키 커진다, 키 커진다 손 가슴 앞에 놓고 시선 두귀면 그렇고 요거 진행해볼게요 다시 마시고 마시고 마중고방 끝났어요 오케 목을 지구력이 굉장히 능답니다 음. 어제 짜장면? 밥? 라면, 밥, 스푼, 참깨라면. 음. 참깨라면 드셨어요? 네. 국물까지 <웃음> 다맛있는 거죠. 다시 한 번만 갈게요. 네. 자, 손까지 키 앞으로 가져가셔서 내쉬면서 네. 네. 복부도 납작하게 해서 키 커지게 올라줄게요. 좋아요. 내려놓고 장깐식 사이드밴드라는 방 들어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 네? 쉽게 가볼까요? 아, 어렵게 가볼까요? 쉽, 쉽게. 쉽게 다리를 그러면 올라와서 이렇게 다리를 대고 한번더으로 해보세요. 뒤꿈치 길이랑 발가락이 응. 만나는 곳이지, 그렇죠? 네. 네, 좋아요. 대신에 하번안에 이쪽 엉덩이랑 무릎을 펴서 뒤꿈치를 이쪽으로 더 많이 밀어내 주셔야 되고요. 네. 이거를힘을 힘이 든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말아주시면 안 되고 가슴을 계속 오아하게 펴주고 계셔야 돼요 응. 목이 깊 끝이 어깨 끝이랑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뽑아주실 거고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마시고 일기 쓰면 가요 쉬울 거같죠네 맞아요 하나 하면서 가까뼈와 골반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후 다시 마시고 둘 후! 할 건데 자이번에 내려갈 때내 몸이 각처럼 이렇게 늘어나서 이거를 접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응. 자 준비! 마시고 자 여기서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하나 후! 꼬리뼈부터 길어졌다가 그대로 옆구리 힘줘서 가득시켜 굿! 좋아요 손 잠깐 내리시고 이번에는 한칸 위로 올라가 시게요 어? 더, 더, 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상태에서 풀 완전 돌리고 풀올라게 툭무릎을 최대한 펴주세요 다시 마시고 일직선 시선 또까지 이쪽 바라보시이 그래.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일어나서, 아, 이게 바나나 모양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내쉬면서 요그 라인 그대로 올라와주시면 네. 어깨가 이렇게 아래 밀어주세요. 네. 다시 마시고. 마치 골반 앞에 접힌 게 열린다는 느낌 <웃음> 너무 귀여우신 말이에니까 대각선이라니까 요렇게 내린 거아니요 <웃음> 그냥 무릎을 들어본다 생각을안 아, 돼요? 아네 요렇게 <웃음> 대각선이에고 <웃음> 저한테 대각선 낙고 <웃음>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발을 등을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밀어볼게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호흡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웃음> 호흡 들이마아시 다리를 옆으로 오픈시켜볼게요. 오픈 오픈 오어 오픈. 오어엎 아, 오! 엎어 떻게엎오엎오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쪽으로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는 느낌으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요렇게 오엎야 돼요.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엎어 제가 힘이 약한 데가 이 안쪽이랑 팔 여기 잘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운동을 피해서 안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다기후를 하니까 뭔가 잡아주는 게 있어서 하기에는 되게 편한 거요 뭐라 해야지 의지가 된다요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다리를 좀더 넓게 더 많이 움직이고 근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네. 네. <웃음> 재밌어요 <웃음> 어떤 게제일힘일어 저기 이렇게 고 응. 어, 거가 그리고 여기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웃음> 모으는 거 찍고 <웃음> 유지하는 게힘들어 이렇게 아, 아, 유지해. 유지해. 유지해. <웃음> 고문기계 중 하나구나, 얘도. 대신에 다리에도 나오는 건 이런데 포도가 굉장히 좋죠. 그래도 재밌었어요, 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어.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아, 팅 네.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운동 3회차입니다. 3회차!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어, 뭐 여러 가지 몸에 대해서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필라테스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PT 운동도 병행해서 하면 은 훨씬 몸 만들기에 조, 좋으니까 쌤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PT를 쌤이랑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소리 언니랑 같이 필라테스랑 그 다음에 웨이트 운동을 병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필라테스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또 같이 이제 웨이트랑 병행을 해야지 몸에 이제 볼륨감과 이제 몸이 조금 더 탄탄해지는 음. 데낌찮도 받을 수 있고 네. 체중 감량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힙딥이라는 게생겨 되게, 되게 모양이 안 예쁘죠? 리트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내더열심 많이 늘어나고 몸이 좀더건단하기 때문에 약간 노즈해지지 않고 펜션을 유지할 이제.. 네! 네. 네. 얘기했는데 쌤이 세미... <웃음> 갑자기 덤벨을 가져오셨어요. <웃음> 다리를 평평하게 뻗고 있지 말고 내려갈 때 살짝 가지고 와요. 그러면 텐션이 살짝 풀려요. 그 나서 체중을 완전히 다 이쪽에만 실어서 뒤꿈치로 그대로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힘을 엉덩이 쪽에다 실어주시요 그래서 양쪽으로 두고 할으면 스쿼트가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음, 그 운동만 고집해서 했볼게 근데 이거 하니까 다리가 부딪히있다니 게. 이팅얼이 빨간 거셨나요? 약간 모든한다는 느낌이 요 여기다 이게 발을 한쪽을 올리고 에이 괜찮아요. <웃음>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천천히 내려와 주실게요. 스쿼트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내려갔다가 최대한 흔들흔들 하지 않게 올라오세요. 이게 하나예요. 이해되셨죠? La g a t r i a se v 자지 스트레칭 들어갈게요. 무릎, 가슴, 척, 귀, 감 하나, 둘, 셋. 짱! 불었어요. 나잖 너무 힘들었지만 뭔가 네. 저 여자 선생님이랑 처음 해보는데 재미 네. 너무 뭔가 제 몸을 잘 <웃음> 파악해주시고 네. 더 재밌어요. 저도, 근데 저도 쌤이 저랑 한테 자꾸 너무 <웃음> 웃으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제 웃긴가 봐요. 제 웃긴가 봐요. 어제 저거 할 때도 저한테 특이하다고 에이. 막 그러셨는데. 너무나 힘든 에이. 아이.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웃음> <엄청 웃음> 땀을 흘려서 뭔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웃음> 참깨라면 먹은 거 지금 진짜 청상하고 <웃음> 참깨라면 아, 괜히 어, 먹었다고 음. 말해가지고. 이제 어. 오늘. 그래 가지고 반반 리지 맞다 맞다 오늘 그거 하는 네, 날. 그거 하는 날이어가지고 어. 봐야죠. 네, 제가 본방사수때 본방사수해 줄게. 아 네, 다음은 주말 치고 어. 월요일에 또 나와서 앞으로 한4일 정도 어. 남았으니까.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저 근데 좀 복근 생기고. 아, 지금 여기. 들어봤어요. 어제 오늘 열심. 열심히 했어요 안녕 화이팅